장에서 질문을 한두 분만 받고 없으면 오늘의 촬영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교수님 포프리쇼를 보게 돼서 그때부터 주구장창 보다가 아 저도 이제 고민이 있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오게 됐어요. 오늘 회사 연차를 내고 왔거든요. 저는 <웃음> 저기 조금 전에 그 통으로 보내신 어머니하고 사연이 좀 비슷해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제가 가장이고 또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 아빠 역할을 또 하느라고 되게 막 그때는 그때는 아이들의 정서에까지 신경을 못 쓰고요. 그, 그 우리나라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그런 배타심미나 이런 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음.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제 음. 마음도. 음. 근데 그 와중에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제가 제... 제가 아이들한테 독한 소리도 음. 많이 했고 모질게 음. 키웠었어요. 이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자기 받았던 상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게? 내가 태어나지 말걸 태어났다고 그런데 했고, 음, 그런 게 자기는 지금 너무 상처고, 자기는 지금, 딸아이가 지금 잡지사 기자인데요. 음. 자기는 지금 어찌 어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의 그 성공담이, 음. 성공이 엄마한테 이게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음. 제 나름대로 그런 독한 얘기를 해서 아이한테 상처를 줄지언정 음.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다는 그 욕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는 아이가 어느새 커버렸고 음. 아이가 받은 상처도 있는데 저한테도 있, 있었던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웃음> 어머니가 다 저질러 놓으시고 <웃음> 오늘 처음 만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 죄송해요. 나눠주세요. 다음부터는 인생에 풍파 없는 분들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풍파도 많아 뒤지겠는데 여러분 풍파와 제 풍파가 만나서 파도를 일으키는 것 같네요. 어근데 사실은 지금 젊은 어머니도 별거 중에 아이를 키우는 게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어머니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 사실 훨씬 더 어려우니까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시선에서 내 아이들을 지키려고 더 아이들한테 모질게 얘기도 하고 언나가지도 않아야 되고 아빠 없는 애라는 소리도 들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더 그런 얘기를 아예 대놓고 네가 잘해야지 네 동생이 잘한다 <웃음>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딸은 더 그랬겠죠 왜냐하면 뭐 동생이랑 애랑 나이 차이 나봐요 뭐 10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3살, 네, 3살 차이면 네. 사실 똑같은 애들인데 일단 여기까지 뭐 근데 선생님 제가 네. 또 그런 게 큰아이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아. 이 남매 간의 사이도 또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최근 들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엄마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신 적은 있나요? 진지하게 사과라기보다는 간혹 아이가 이제 마감 끝나고 지쳐서 들어왔을 적에 이제 그런저런 막 마감 뒷 얘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 얘기를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어느새 저도 나이도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 그때는 엄마가 너무 독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다 지나간 일이니까 어 저는 또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아이는 또 세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때린 엄마는 기억 못합니다. 맞은 자식만 기억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 조진 사장님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한 직원만 오래 기억이 남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정리하시죠 어머니.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어머니도 그 젊었을 나이에 아이가 둘이 있는 채로 홀로 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였기 때문에 일단 어머니가 어머니에 대해서 너그럽고 용서하는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걸 한 가지 소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냐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무의식적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잘 산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을 만한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는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런데 어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것은 사이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나와 아이들의 사이가 그나마 괜찮아지는 것이고 형제 사이가 괜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와 이혼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나의 과거와의 관계 정리가 잘 되는 것이 잘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다른 인식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유명한 대학을 가야 된다 남들 보기에 번들어난 직장을 가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그것은 잘못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식인이 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유명인이 되는 것에 대한 언어적 선택이지 잘 사는 것과는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돈이 많고 지식인인데도 나와 내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고 돈이 많고 지식인이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회사에 다니지만 나와 내 부모와 나와 내 형제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선순위를 꼽아서 삶의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겠죠. 왜요? 잘 살게 된다면, 즉 사이가 좋다면 그 사람은 그 외적인 것들이 자동적으로 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이 좋지 않아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량으로 상당히 삶의 질이 괜찮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식의 오류와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아이들을 괜찮은 학교에 보내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장에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너무 핵심적 상처를 주는 독한 말 심지어 존재에 대한 독한 말도 해버린 거죠. 야, 엄마가 너 때문에 이혼 못한... 엄마가 왜 살았겠어? 어 엄마가 니들 아니었으면 살 이유가 없었어? 그러니까 니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어? 엄마가 네 인생, 니들 낳고 막 그렇게 된 거야, 다.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어,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뭐 내가 나를 낳아달라고 그랬나? 엄마가 아빠랑 우발적 사랑을 해가지고, 그 원치 않는 퍼포먼스의 결과물로 내가 나온 건데, 그럼 나의 존재는 뭐야? 난 기본적으로 내 존재가 누군가의 원치 않음의 결과물이네? 어, 짜증나. 근데 나 때문에 또 인생을 엄마가 저렇게 고생한다고 하네?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엄청난 자기에 대한 이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어머니가 어머니 챙기시고 나중에 마음이 조금 너끈해지고 딸과 아들과 자연스러운 그런 대화가 될때 근데 여기선그 대화를 그냥 대화로 하려고 그러면안 됩니다 이 강연 듣고 집에 가서 딸, 아들 불러놓고 자 얘들아 엄마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들었어 포프리셔라고 김창옥 강사님 너희들도 나중에 들어보면 안단다 링크 보내줄게 근데 엄마가 너희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또 도망가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떡밥을 자꾸 치세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해주세요 딸이 뭘 어떤 음식 좋아하죠? 엄마가 해주는 음식? 전혀 없군요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가 해서 딸이 좋아하는 음식, 엄마, 엄니 없나요? 제가 하는 음식은 간이 안 맞거나.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코미디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지금 엄청 진지한 건데, 자, 지금 웃지 말아요. 또 이상해지니까, 여러분. 자, 그럼 뭐 딸이 좋아하는 음식 뭐, 뭐 있나요? 걔는 저기 매운 김치볶음밥 매운 김치볶음밥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네요 <웃음> 매운 김치볶음밥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 아니 본인이 하는 거를 더 맛있어 해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어머니 이렇게 합시다 <웃음> 자, 통발을 잘 쳐야 되니까 어느 날 딸이랑 대화를 딱 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구야 엄마는 네가 너 매운 김치볶음밥 있지 엄마 그거 엄청 맛있던데 너좀 저녁에 해서 같이 먹을래? 이러면 딸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이쿠. 아 그래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군요. <웃음> 그럼 그냥 엄마의 말투로 그냥. 네. 야 김치 볶음밥 좀 해봐봐. 이렇게 하면. 아, 그 방법은 없봤는데어 이런...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부터? 아니 그 방법은 제가 써보질 않았는데요. 아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웃음>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시려고 너무 딱 이렇게 하셨군요. 그렇죠. 제가 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 아. 가사 일이 포기가 음. 되는 게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만 지켰지 가사는 음. 잘안 됐거든요. 음. 그래서 뭐 굳이 애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겨우겨우 해주긴 하는데 애들 입맛에는 다 뭐가 하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주로 배달 음식. 아니 배달 드세요? 음식은 또 제가 싫어해서 안 먹고요. 그럼 애들을 굶겨서 어떻게 좀 <웃음> 배달 음식은 싫고 해주면은 하나가 빠져서 애들이 안 먹고 이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건가요, 아니, 순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친환경적으로 겁니다. 하면... <웃음> 포풀이 정신이네, 친환경. 야, 그게... 알겠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얘기하면은 지금 뭐 많이 곤란해질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뭐 어머니가 너무 좋은 문구를 지키셨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족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가정을 못 지킨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이런 이런 말 제가 만약에 저희 둘째 누나 셋째 누나라면 전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나 근데 누나 진짜 고생한 거야. 매형하고 헤어지고 애들 키우면서 어 엄마 아빠도 누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주변 사람도 그랬는데 누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직장 다니고 애들 이렇게 키운 것만으로도 누나 할일 정말 잘한 거야, 누나. 근데 이렇게 계속 조카들하고 지낼 수 없으니 누나가 그런 마음이 진짜 있다면, 누나 이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 최소한의 그게 됐다면, 누나 요리 학원을 다녀봐. 애들에게 친환경적으로 굶기는 거 언제까지 할 거야, 누나? 아, 일단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막내 동생뻘 되는 동생으로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어, 조카도 조카지만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잘 오신 거다. 네. 어, 그리고 두번 그래서 너무 본인 자신을 탓하지 마라. 지금은 원망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지금은 그냥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 화가 나 있는 거니까. 지금 그 불을 바로 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시그널을 보내면 됩니다. 근데 주로 결혼하기 전에 보내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딸도 결혼하고 남자 관계가 힘들어지면 엄마가 다시 재해석되긴 할 겁니다. 어, 그렇지만 그 전에 딸이 결혼하기 전에 할수 있는 걸 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할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원초적인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원초적으로 딸과 어우러질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동네에 이렇게 그래도 마실이라도 간다면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딸하고 같이 소나무에 배도 치고 막 이런 것도 하시면서 그런 원초적 행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원초적 행위 그리고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딸이 그 원초적 행위에 의해서 먼저 고리가 걸려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이제 그때는 엄마가 진심으로 엄마 그때는 어려서 몰라서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독한 말을 해서 엄마도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하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편지 형식으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 그때 이랬고 엄마 그때 이랬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쭉쭉쭉쭉 쌓이면 나중에 딸 시집갈 때라든지 아니면 딸이 이제 내 품을 떠날 때가 됐다고 할때 엄마가 말로 하는 거 부끄럽고 그래서 엄마 너한테 편지처럼 이거 썼다. 그리고 이 기간을 오래 넘기려면 엄마가 먼저 본인을 자책하지 말고 본인을 케어하면서 계속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지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시길 빌게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해답이나 엄청난 구원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시기를 같이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삶이 우리가 이미 다 살아봐서 알지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한 사실은 제가 그 삶의 시차를 넘길 때제 주변에서 같이 까주고 저에게 밀키스를 미리 준비해주고 그리고 좋은 곳을 산책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줬던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제 인생의 삶의 시차를 꽤나 유쾌하게 겪었고 그 이후로도의 스케줄도 힘들었지만 저는 단지 그것은 힘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내년부터는 제주도에서 한 달에 일주일을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한 달에 한번 정도를 제주도에서 강연하고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음, 제주에 오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오셔서 제가 있는 바람의 언덕에서 같은 바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표고 좋아하세요? 표고 안 좋아해요? 아주 좋습니다 표고, 표고 네, 고로쇠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고로쇠 미네랄 40배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냥 줄 수는 없고요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s everything